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네, 오늘은 제가 특별한 걸 찍으러 왔는데요 어떤 걸 찍어볼 거냐면요 바로바로 실험 카메라 제가 마카오에서 실험 카메라를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요 첫 시도인데요 어떤 걸 찍어볼 거냐면요 제가 길에서 지갑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마카오 혹은 중국 계열 사람들이 주워줄 것인가 아니면 들고 튈 건가 <웃음> 이걸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고급 지갑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개를 준비했죠? 하나 들고 튈까 봐 짜잔 어때 있어 보이지? 네, 자 루이비통 메이드 인 쥐에 네. <웃음> 맞습니다 이두 개의 지갑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어? 어어 어, 시시시시 다 찾아주네 하긴 사람이 너무 많지 아아아아 시시시시 어, 어, 오 찾아줘 찾아줘 성공 와, 와, 와, 와. 와. Ama, ama. 아 시시 시시 이 차도 성공 어다 찾아주는데 어 아닌데 원래 <목소리도> 아 아, 어, 시시시시 아니 사람들이 절대 안 가져가네 아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 가져갈 만한데 마카오 사람들이 시민인식이 높은 거 아니면 놀러오는 사람이 시민인식이 높은 거야 자 그러면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, 어어아 어. 시시시시 씨. 네, 씨. 아하, 셋시 다 찾아주네 다 찾아줘 한 10번 했는데 10번 다 찾아준 거 같아요 이거 뭐더 이상 해봐도 소용이 없겠는데 자 마카오 사람들 시민의식 좋습니다 물건 떨어뜨려도 다 찾아줘요 진짜 조금이라도 망설임 없이 다 찾아주네요 음.